엔진을 쏘십시오! 라고 지금 조언을 해줍니다. 못 도망가게. 소중한 보상. 우리 아이템 먹으려고 싸우는 거야, 이거 얘네들 말하는 거 봐. 먹잇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뭘좀 아는구만. 으야. 으야. 오늘 해볼 게임은 트라이곤 스페이스 스토리라는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방금 막 출시했고 광고주님께서 이 광고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광고주님이 광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전이 게임을 구매해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스토리 모드로 가서 인간으로밖에 지금 플레이를 못해요 이제 인간 챕터를 클리어하면 다른 종족들을 할수 있겠죠 자, 이 게임의 전반적인 플레이 방식은 텍스트로 진행이 됩니다 점상치 않은 일, 이벤트가 벌어졌다는 뜻이죠 자, 이게 제 우주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개의 유닛이 주어지고 얘가 대표예요 별 표시가 되어 있는 애가 별표 한 명은 조종사, 한 명은 하이퍼 구동장치 책임자 한 명은 수리공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그냥 플레이하는 걸 전반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항성 지도를 눌러서 이렇게 맵을 펼친 다음에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고 가까운 곳 위주로 이렇게 한 칸씩 전진할 수 있어요 지금 케이스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가까이 있네요 시원. 자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선택지를 눌러가지고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다들 어디 있습니까 이 난장판에서 로니를 찾아야 합니다 스탯 근데 저희 선원 중에 정말 놀랍게도 수리공이 있었죠 그래서 특수한 선택지 노란색 선택지가 지금 열렸고 이거를 선택하면 은더 높은 확률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요 나중에 그는 방사능이 조사된 장소에서 타이르티콘을 발견하고 함선에 데려옵니다 <웃음> 타에르티콘 타에르티콘이 로봇이에요 우리가 선원이 3명이었는데 전부 다 인간이었잖아 타에르티콘은 선원이기는 한데 종류가 로봇인 친구 근데 얘를 킬 수는 없는 것 같대 선원이 추가될 줄 알았는데 지금 못쓰는 상태여서 해적의 소굴로 가아 여기네 바로 옆이네 자 여기에 이렇게 여러가지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어요 기지네요 기지 상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는 나중에 가볼게요 이게 아무렇게나 계속 이동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연료가 있고 연료가 이동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에요 이거를 다 사용하면 은 그대로 게임 오버 대신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은 연료를 계속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생길 겁니다 도박, 금지된 캐락 불법 물품 그 난장판 어딘가에 당신이 찾고 있는 타이르티콘 해커가 있을겁니다 어디부터 수색할까요? 포커 게임하러 갈까? <웃음> 미친 선택지가 있네? 마음에 들어 산책을 합니다 밀수업자와 대화합니다 복권을 구입합니다? 지금 선택지가 만든 사람도 아리까리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물음표가 붙어있잖아 이거 봐봐 밀수업자와 대화해봅시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뭘 주면 저도 당신에게 뭘 주겠습니다 구입해보죠. 아마 이게 달겁니다. 근데 얼마가 나는지는 안나오네. 에? 내 전재산. 아니 의사양반이 어떻게 된것이요내 크레딧이 다 어디갔어? 아니 수리공원 가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몇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소리비가 훨씬 저렴해질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와 바가지였네. 행운의 티켓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오 그래서 복구가 됐어요. 아니 그래서 얘 이름이 행운의 티켓이었어? 로봇 유닛이 생겼어요. 아 여기 여기로 가야 되네. 자 퀘스트 따라서 쭉쭉 가볼게요. 시스템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적함이 있습니다.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긴 언제 쉬웠습니까? 아저첫첫 첫 전투인데요? 뭐야 얘왜 이렇게 최신식이야? 자 전투가 시작이 되면 바로 일시 정지가 되고 여기서 이제. 무기들을 어떻게, 어디에 조준해야 될지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 1번, 쌍둥이 플라즈마 포탑. 2번 낙뢰로켓 발사기가 있는데 보시면은 위쪽에 방어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어막은 포탑의 공격을 막습니다 얘는 로켓을 발사하는데 로켓은 방어막을 관통해요 그래서 선체의그 HP를 전부 닳게 되면은 저의 승리입니다 일단 방어막을 작동시키는 방이 이 방이기 때문에 1번 2번 무기를 전부 다 이곳에다가 집중, 포화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일시정지가 해제되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맞았죠? 두대다 맞았고, 방어막 지금 0이었다 1로 좀 찼어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방어막이 차거든요. 그리고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로켓은? 로켓은? 아! 맞았죠? 그래서 지금 HP가 10이 달았어요 이게 원래 이제 회피율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아무리 쏴도 답이 나갈 수가 있어요 스펙을 잘 맞추면 그러다 보니까 맞기를 기도하는 기도 메타가 가장 절실한 게임이에요 운빨 개만 깨 게... 아, 죄송합니다 아, 뭐야 나 방어막이 고장났어 자 이럴 때는 침착하게 이 수리공 돼지를 선택해서 여기로 보내주고 자넌 특성이 뭐냐? 의무병? 아이 친구가 메딕이네요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일단 얘는 그럼 의무실로 보냅시다 쏴 빨리! 아또 빗나갔어 맞춰! 그렇지! 아방어막아야무기고 아, 쪽을 맞아가지고 여기가 고장나서 에너지를 넣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돼지를 여기로 다시 보내줘서 수리를 하게 만들고 말라온 김에 로봇 너도 와서 수리해 그러면 수리가 완전히 빠르게 되죠 아! 쏙. 빨리 빨리! 어어! 좀 맞아! 맞자! 그렇지! 이렇게 힘겹게 전투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전투에 승리하면 은 굉장히 많은 보급품들이 쫙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의무실이 있어요 여기 십자 표시 보이죠? 근데 흑백으로 돼 있잖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관리를 들어가서 에너지를 하나 사줘야 돼요 반응장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고 이게 여기에 이렇게 골고루 분배가 돼서 지금 각방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사면 은 정확히 90 부품이 드네요 자 지금 95 부품을 갖고 있고 90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하나 구입해 줍니다 자 구입이 됐죠? 이 에너지를 뭐요? 아! 지금 이게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하루가 지났거든요? 와얘왜 이렇게 좋아 보여? 아 무인기네 사람이 없어 굉장히 특이한걸? 자 일단 여기 에너지 넣어주고 그럼 이제 여기가 활성화가 되죠? 하루가 지나면은 상대팀도 한 칸씩 움직여요. 저기 저한테 온 겁니다. 세우세요. 감히 무인기 주제에 우리한테 덤벼? 아!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아, 방어막이 많이 막아주기는 했는데 선체가 데미지 3을 받았어요. 아, 속상하네. 아, 그리고 식량이 생겼거든요? 선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식량 다는 속도가 빨라지고 식량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투를 계속 진행하면은 유닛들이 레벨업을 해요 레벨업을 했을 때 스킬을 찍을 수 있습니다 유닛의 체력이 50 증가하거나 50%의 확률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난 체력 증가로 갈래 난 운빨은 별로 믿지 않거든 받는 피해량 25% 감소 좋다 탱커로 키우자 얘가 탱커처럼 생겼는데? 이상하다 이름도 하우야 일단 체력부터 올리자 체력이 높을수록 좋아요 자 이쪽 지역으로 가봅시다 여, 여기에서는 이제 해골 표시가 삼각형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문지기라는 뜻입니다, 문지기. 다른 은하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문지기를 잡아야 되는데 참고로 문지가 개쎄요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무기 아까 하나 먹었었잖아. EMP 우주총 방어막 피해량이 30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방어막에 쏘면 은 완전 그냥 방어막이 무효화되는 거야. 맞아? 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에너지 몇개 먹어? 어 에너지 딱 하나 먹네 이거 같이 쓰면은 방어막에 구애받지 않고 미친듯이 쏠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하이야! 전투 준비! 와 진짜 개멋있게 생겼다 160? 이길 수 있을까? 자 EMP 효과 좀 봅시다 EMP 먼저 발사해 볼게요 여, 여기로 소개하자 여기 여기로? 뿅! 쏘면? 자! 보셨습니까? 방어막! 한마에 사라지죠. 그럼 여기에서 1번 무기, 코탑을 무기 고쪽으로 쏘면은 이, 얘네가 이제 무기를 쓸수 없게 될거예요 자, 쏴세요아 빗나가서 무기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네. 이거 뭐지? 미친 건가? 와, 레이저 뭐야? 이거 오케이. 지금 방어막은 계속 깎고 있어요. 어, 좋아요. 제발 그렇지 잘한다. 와, 빨리 빨리... 오, 됐어! 잘한다. 저기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전투가 불리해지면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보상을 얻을 수 없어요. 빨리 죽여야 되는데, 엔진을 쏘십시오! 라고 지금 조언을 해줍니다. 하이퍼 구동장치. 이게 엔진이에요. 여기를 쏩시다. 못 도망가게. 소중한 보상. 우리 아이템 먹으려고 싸우는 거야, 이거. 호호호, <웃음> 얘네들 말하는 거 봐. 먹잇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뭘좀 아는구만. 제발, 마지막. 쏴! 그렇지! 못 도망가게 했다. 와, 야, 보상. 560원? 미쳤는데? 다음 지역으로! 야. 누구야, 살고 싶다면, 여기서 당장 나가. 내 이름은 포포고. 왜 이렇게 귀여워요? 우주 최강 미녀의 위대한 함대의 선봉장이지. 쓰읍, 맞고 싶은가? 당신은 포포에게 이, 게 도대체 무슨 이름이죠? <웃음> 그는 대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당신을 공격합니다. 아, 뭐야? 전투야? 아,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와, 방어막이 60이야. 이거, 배나 와, 야, 개판인데? 오, 야, 이거 안될것 같아요. 보요 지역 노예들은 귀족들을 인질로 잡고, 몸갖과 자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을 도와줍시다. 오! 락바이라는 친구가 추가로 영입됐어요. 얘들아, 근데 일단, 너네 와서 치료 좀 하자. 단체로 체력 회복. 배가 많이 손상됐잖아요. 이게 부품을 이용해서 수리를 할수 있어요. 10 부품당 체력 10. 다 고치려면 은 213이 되니까 어림도 없지 나이 정도만 수리를 하고 일단 상점 같은 데를 좀 가야 될것 같은데 크레딧이 꽤 많이 쌓였거든요 식량 없으면 굶어 죽는 거 아닌가요? 어! 우리 식량 다 어디 갔어! 잠시 후 <웃음> 상점을 찾았어요! 하 배고프다고 여기 뜨네 배가 꼬르륵거리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진정한 신호입니다 무엇이든 먹어야 합니다 여기가 기지예요 빨리 뭐든 사자 지금. 식량 다 사. 식량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로켓을 좀 사야겠는데? 마스티프 로켓. 전체 피해량이 조금 더 높네. 우리 마스티프로 갈아타자. 데미지 1.5배. 근데 재장전 시간이 2배에요. 어떻게든 되겠지. 구입하고. 나머지는 부품에 올인하겠습니다. 적함에 침입할 선언을 순간이동 장치로 보내십시오. 괜히 보냈다가 우리 선언 뒤지는 꼴난못 본다. 회피 10초 증가. 이게 뭐냐면, 저희 함선을 투명하게 만드는 장치에요. 아, 근데 이것도 필요한데. 이거랑 이거 사고, 나머지를 수리에 투자하자. 이렇게. 오케이. 됐어. 오오오! 오, 좋았나? 마침 딱 적절한 전투할 만한 친구들이 있네요. 가봅시다. 시스템에 들어올 때부터 한 해적이 당신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 뭐야 당신은 잡혔습니다 선장 도관해는 쥐나 마찬가지죠 흥디 네 얼굴 <웃음> 자 봐봐 얘가 이제 쏠때 쏘는 거잘 보고 쐈잖아 여기서 내가 투명모드 활성화하면 이렇게 싹빛나간다 이거지 으으 야 SOS 신호 새로운 케스트가 생겼네요 바로 옆에 일단 무기부터 바꿔봅시다 낙래 로켓 발사기 여기에다가 장착하고 이제 마스티프 로켓으로 해서 싸워볼게요. 우조신호로 파쏭. 인간 함선이 시스템에 갇혔습니다. 당신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요. 여기서 저 꺼내주세요. 저희 함선의 AI가 정신이 나가서 저 이곳에 가뒀습니다. 로봇은 로봇으로 대항을 해야죠. 우리 타이르티콘 있어. 인공지능을 누구보다 자리해할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타이르티콘타이르티콘은 함선으로 이동하고 몇 시간 후에 구조된 선원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에 이름은 퍼리고 대화하기 좋은 사람이다. 포로를 풀어줬다. 몸을 찾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인간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그를 잡아먹는 게 어때? 쳤어요 와우. 문제는 이제 식량인데 하, 식량이 좀 많이 달리 하네. 일단 얘네 능력치 좀 찍어주고 레이터. 몇 시간 후 나갔던 군인들이 부상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타이르티콘을 등에 메고 왔습니다. 에? 또? 무기 책임자. 왔다. 왔다시완 무기 책임자 됐스네 와. 야 이제 진짜 진짜 다 갖췄다. 얘 메딕이잖아. 의무병. 배치. 무기 책임자. 배치. 문제는 식량. 식량 자제스 다시 상점 가야 돼 애들 다 배고파. 아 어떡하지 진짜? 진짜 개 큰일 났는데? 어이 전투 있다. 전투! 밥 주세요! 뭐지 얘는? 그냥 좀 쏘면 뒤지는 거 아니야? 방어막도 없는데 얘? 잘 가고 봐봐! 밥 죽인 졌어! 자저 저기 있다! 야 상점 저기 있다! 조금만 버텨라 얘들아! 밥 사러 간다 형! 뭐야? 방어막 책임자가 날라갔어! 죽었어?! 배고파서?! 아 진짜 완벽하게 다잘 짜놨는데 방어막 아 이번에 움직이면은 얘네 죽을 거 같은데? 버텨줘 제발 버텼어? 버텼다 나 아, 음식 어딨어 인원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요 혹시 술집 가가지고 얘네 팔 수도 있나요? 팔기 안돼 사기 돼. 팔기 안돼 아 팔기는 안돼 살아! 팔려면 냉동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냉동용기로 가 돈이 부족해 야발 나가. 전투에서 돈 벌러 가. 당장 조져. 왜안 맞아? 아, 왜난다 맞고. 아, 쓰레기 똥개. 아이씨, 터지는 그 순간까지 날 맞추고 터지네. 씨. 됐어. 이제 상점으로 가자. 가면은, 어, 식량이 재충전이 되네. 자, 사주고. 조선소, 냉동고 차고 팔아봅시다. 이제 식량을 2덜 주네요. 더 줄어드네요 덜 줄어드네요 아니야 기계도 식량 먹어요 제가 저번에 확인했거든요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좀 쎄한데? 다시 살수 있냐? Nope. 그 어디에도 보낼 수 없어 이미 팔면 끝이야 <웃음> 음식 0인데? 어? 어? 어 그러네? 이 돼지가 2식 먹네 어쨌든 이미 팔았으니 깔끔하게 미련을 버리고 전투나 하러 갑시다 하야 시스템에서 전달 임무를 받았습니다 아우 좀 먼데? 일단 여기 시스템에 있는 문지기부터 없애봅시다 no. 왜 안가져져? 가라고? 뭐지? 뭐야? 왜 안가져? 아! 뭐야! 잠깐만요! 아선 아, 넘네 이거? 잠깐만 우리 하우징 좀 가서 고쳐봐 빨리 수리 빠르네 손드세요 수리 수리수리 마 수리 무기 책임자 레벨업 명중 10초 동안 정확도가 100% 증가합니다 허어우 <웃음> 어 <웃음> <웃음> 내가 불러오고 이거로써 좋아 아 근데 턴 하... 저 시스템 쪽으로 가면 문직 이길 수는 있겠냐? 아니야 근데 난뭐 어, 어떻게 더 이상 갈수 있는 곳도 없어 식량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와120 나보다 피가 많네자 명중률 100% 바로 키겠습니다 오 빛나요 막 그리고 해피도 키겠습니다. 와 빨간색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듯한 움직임. 와 되게 잘 만든다. 투명해서 못 보게 하고 애들 다 단체로 지금 회복한다. 좋다. 계속 이대로만 가자. 뭐야? 벌써 부서졌어? 얘네 뭐요 내가 지금 냉동고에 4명을 넣은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근데, 함선 안 터졌는데? 아, 지휘관이 죽었군요? 아! 이렇게 별 표시가 되어 있는 애가 선장인데, 선장이 죽으면은, 그, 함선이 항복이 되나봐요. 자동적으로. 어? 방어막 책임자 있네? 자, 능력치 좀 볼게요. 능력치 어떻게 봐요? 스킬 보고 싶은데, 스킬 어떻게 봐요? 개빠르게. 핫! <웃음> 핫! 야! 아이씨. 어? 어? 뭐야 베나토를 쫓아왔어 식량이다! 조사! 오케이 옆동네 갑시다 아니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사고 퀘스트를 깨면 되지 않을까? 포로도 팔자 거. 어... 그만 좀 싸우자 이놈아 아이... 평화적이질 못해 애들이 쏴! 와... 애들 왜 이렇게 잘 맞추냐 뭐야 도망갔어? 와... 그렇게 많이 우리를 때려놓고 도망을 가? 아, 뒷골, 아. 아, 저 개새끼. 일단 가서 식량부터 사. 정신 차려. 으, 야. 시스템을 여행하면서 우연히 이상한 유리도 아래에 있는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돔을 파괴한다! 승근이동. 돔을 통해 선언을 보내봅시다. 잠시 후 그들은 두 명의 새로운 선언과 함께 돌아옵니다. 에? 뭐라고요 저기요? 전사가 또 늘었네? 이게 아닌데. 아, 일단 로봇은 환영. 얘가못 버려? 잘 가! 죽었다. 잘했다. 보람 차다선은 뒤지는 꼴다못 본다. 저, 당신은 적함에 기습을 당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접대적입니다. 아 뭐. 저게 하이퍼 구동 장치가 작동되기 일부 직전이래요. 엔진을 노립시다. 터졌자. 쟨 뭐죠? 아무도 안 타고 있었는데 너너 뭐요? 아 여기로 넘어왔구나 한 명이 아 근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나 포로 잡혔으니까 됐어 이제 퀘스트 빨리 깨고 도망가자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타이르티콘에 유골을 보냅니다 몇 번은 당신의 에타리가 당신을 통해 밀수한 밀수품이 유골에 들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응 아니 밀수품이었어 에 뭐지 뭔가 개짜는 무기를 준것 같은데요 방어막 피해량 15 오이 이걸 준다고 예 전투하러 가자 빨리 빨리 전투 들어오죠 컴온이요! 쏴! 오메! 오메 이게 무슨 일이요! 야! 대박이 났다. 이게 무슨 일이지? 오케이 저, 야 정신 차려. 빨리 빨리 거기 조지러 가자. 여기 여기 딱대 기다려. <웃음> <웃음> 보자고. 와 아까 피해 사주고 도망간 거였어 내가? 야 진짜 대박이네. 가보자고. 쏴! 계속 쏴! 계속 쏴! 미친 듯이 쏴! 크롯! 뭐야? 당신의 함선이 이번 교환에서 승리했습니다 그후 포포는 적절한 대화를 소락합니다 응? 네 엉덩이 파괴? 응 네. 포포 살려줘? 살려준다 포포를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야? 바로 다음 전투가 나온다고? 오! 포포 얻었어 근데 얘 레벨 1인데? 쓰레기인데? 다음 전투 또야? 야 이거 너무 난이도가 높은데요? 아... 우와! 또야? 야 보상 미쳤고요방 가, 친구 네가 구조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누구세요? <웃음> 세뇌당했구나 아 친구 로니를 구출하려고 했는데 막상 구출을 하니까 애가 베나토르라고 하네요? 나는 충성을 맹세했으며 죽을 때까지 여왕님을 섬길 것이다 말하야반세 드라이곤의 자식들이 너에게 복수할 것이다 독방 호데타에서 에타리 여왕의 유죄를 입증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에타리 여왕 찾으러 가는 게주 스토리겠네 통신허브로 가서 로니의 말을 방송해야 합니다 뭐야? 목표 지점이 바로 옆이네? 엘라포드 오! 이벤트 씬이 나오네? 뭐야? 물론 업링크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여왕이 세뇌를 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다라는 걸 방송하려고 여기 왔는데 방송국이 보호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공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라도 말해보십시오 <놀람> 그들에게 로니의 말을 녹음한 것을 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신과 싸울 것입니다 뭐지? 저의 명예와 야망으로 은하계의반을여행한 위대한 변절 제도가의 싸움을 참을 수 없습니다 미친놈이네 고 <웃음> 아이, 스킬 쿨인데. 이거 써야겠다. 페폼 4개 사용. 아, 야, 페폼이 모자라네. 어쩔 수 없지, 그냥 싸우자. 오. 야, 이거 개 아픈데? 잠시만요. 저 죽어요. 이렇게. 이렇게 허무하게. Mamma mia! a a h 자 이렇게 죽으면 아주 깔끔하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됩니다 <웃음> 이게 로그라이크여가지고요 자 저는 이걸 플레이해본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결국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이 트라이곤 스페이스 스토리를 스팀에서 구매하시면 저보다 더 재밌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게임인데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광고를 맡겨주신... 광고주. 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서버 종료.